네 저는 네 관련다. 안녕 동투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182만 명. 자동차 등록 대수 2,374만 대라고 합니다. 한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2대에서 3대까지 늘어나는 만큼 가구당 자동차 관리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모두의 차량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할 수 있고 더불어 관리 비용까지 줄여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제품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투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투뷰, 만약 내 차가 어떤 곳에 이상이 생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수리 견적을 여 군데 미리 받아볼 수가 있고 비용 예측과 수리비도 아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럴 때내 차의 이상 유무를 내가 직접 체크해 볼수 있는 특별한 제품이 있는데 바로 이건데 인포카의 자동차 스마트 스캐너 OBD2라는 차량 진단기인데 일단 제품을 꺼내 볼게. 제품 설명서가 있고 흰색 지우개만한 이런 게 들어 있네. 뒷면은 OBD 단자에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생겼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돼서 자동차의 이상 유무 파악은 물론 운전 스타일, 주행 기록 관리까지 여러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 제품이야. 겉보기엔 이렇게 작은 게 정말 차량 진단이 가능할까 싶은데 마침 내 차가 2주 전부터 엔진 경고등이 켜졌다 사라지고 하는 게두번 정도 있어서 정비업체를 방문해서 체크해보려고 했었는데 정비업체를 방문하기 전에 이 스캐너를 설치해서 어떤 이상이 있는 건지 먼저 체크해보고 수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려고 해. 그럼 스캐너를 장착하고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까? 첫 번째, 자동차마다 조금씩 위치가 다른 OBD 단자를 찾아서 스캐너를 OBD 단자에 끼워주면 빨간등이 점등되고 두 번째,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인포카를 검색하고 다운받아 어플을 설치하고 세 번째, 인포카 어플이 뜨고 로그인을 해준 다음 내차 정보를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해주면 되고 참고로 내 차가 아닌 다른 차의 추가 등록도 가능하니까 가족 차량을 등록할 수가 있어 네 번째,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 메인 화면이 뜨고 우측 상단에 연결하기를 실행하고 인포카를 찾아 클릭하면 설치가 끝나게 되는 거야 메인 화면의 카테고리를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먼저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차와 연동이 돼서 실시간 연비라든가 엔진과 관련된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고 차량 관리는 소모품 관련 데이터와 번장 교체 주기 등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블랙박스 주행기록, 주차 확인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내가 필요한 기능은 차량 진단 기능이라서 차량 진단을 클릭해볼게 차량 진단 중이라 뜨고 이상 현상이 체크되면 고장 코드를 보여주게 될 텐데 지금 보니까 고장 코드가 PE 000으로 나오네.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몇 군데 정비업체에 전화를 해서 견적을 받아볼게. 아 통트뷰. 연락했던 곳중 비용이 가장 저렴했던 정비업소로 이동을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볼게 정비업소를 찾아왔는데 역시 정비업소의 정밀한 자동차 스캐너에도 보는 것처럼 PE000으로 동일하게 나오고 참고로 정비업소의 스캐너에 나오는 하단의 목록은 과거 진단 목록 내용이야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작지만 그리고 가격까지 저렴한 이 조그만 스캐너가 보는 것보다 기능이 믿을 만합니다. 차를잘 알지 못해도 누구나 내 차의 진단을 쉽게 할수 있고 그 외에도 연료, 엔진 관련 데이터나 소모품 관련 교체 주기도 미리 알아볼 수 있고 비용의 비교 견적도 알아볼 수 있어서 한개 마련해놓으시면 우리 집 차량들 유지 관리비를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튜뷰.